만아요 나도 데려가... <웃음> 아, 이게 헷갈려. 운제문 열면은 누나 탑 사는 걸로 알고 자꾸 알고 있어가지고 옛날 옛날 부터 있잖아.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. 반사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에프원 누르면 바로 사줬잖아. 아기만 들었어요. 아제뽑으없어요라 밖에다 채워졌어. 다 이렇게 풀 속에 숨겨놔야 돼요 부리님이게도호리이에요나 어, 챙기나? 일 나만 발송해드 이번에 같이 좀 가세요. 화력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. 진짜 주식이 아니야. 너 와, 내 분위기 하나는 잘 만들었다. 진짜. 우리 스크린 시 한번 찍을까요? 놀로와 봐요. 이... 생각 이상이 자유돌아서 이게 원래는 그 휴대용 렌치로 밑차 밑을 좀 올린 다음에 수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튜닝할 때 그냥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추천 다음에 음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 누나 하길래 갑자기. 이렇게 하면은... 주니고 씨로 나와요. 오. <웃음> 그리고 원래는 NPC한테 하나하나 부품을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누나가 어제 보니까 그냥 네. F 킬꾹 누르고 여기에서 가장 비싼 거 사면 된대요. 그러면 바뀐대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? 네, 개질이더라고요. 데, 이거 제가 살게요서 이렇게 저서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게 해서, 이렇렇서렇게 해서, 게 해서, 게 해서, 서서이이